안녕하세요 스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인, 인덕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요 예예 예. 사람들이 자꾸 인덕이 없다고 하는데 인덕 만, 불교적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나요? 아 있죠 좀 알려주실래요? 보통 사람들은 나는 인복이 없다 인덕이 없다고 하죠? 예예 예. 근데 그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인복이 없는 사람들이 예.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예. 경험한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 보통 인복은 타고난다고 하죠? 그렇죠. 전생의 업으로부터요. 예. 그렇죠? 예. 그러나 인복이 없으면 예. 인덕을 만들면 돼요. 그 방법이 있나요? 예, 불교에서는 예. 인덕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줘요. 아, 그래요? 예, 예. 자기 자신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바꾼다? 예, 네, 근데 자신 바꾸고 살려고 해요, 안 해요? 글쎄, 방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잘안 바꾸고 살라고요? 예, 예. 그래서 불교에서는 예. 이 바꾸는 것을 인도말로 부하바나라고 해요. 부하바나? 예. 예. 몸모을 되게 하는 거예요. 아. 몸이 되며요? 예. 그러게 그러니까 인덕 없는 사람은 예. 인복이 없는 사람은 예. 자기 자신이 만들면 되는 거예요. 아 만들면 된다고요? 예 고치면 되는데 예. 안 고치고 사는데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예. 첫 번째 그런 사람들을 보면 고정관념이 굉장히 강해요. 강해요? 예 예. 음. 그러니까 안 바꾸려고죠? 네 예, 예. 또 보수적인 성격이 많아요. 아, 그리고 아, 예. 원리원칙으로 살라고 하고요 예. 또 선입견 같은 게 있어요 이게 머리가 좋고 그러니까 아. <웃음> 또 자기 고집 이죠 자기가 많이 배우고 많이 안다 해가지고 예. 그런 것을 자꾸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아. 그 나쁜 것을 좋게 만들면 되는 건데 예. 만들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아. 두 번째는 상대방을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예. 좋으면 좋은대로 예. 나쁘면 나쁜대로 중간이면 중간인대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인정하고 살아야안 살아요? 잘 안하죠 안하죠 아, 예, 예. 그러니까 계속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싸움이 일어나면 인복을 까먹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 다음에 역지사지 있죠 예 역지사지 그대로 보는 것도 중요해요. 군대에서는. 예, 예, 예. 그런데 예. 나하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보통.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고 예. 생각을 바꾸지를 않고 상대방을 이해를 못하는 데서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그다음에 우리가 음. 인과법이 있어요. 인과법. 네, 인과법. 그렇죠? 예, 예. 원인이 있으므로 결과가 있죠 분명히 예. 예. 그걸 명심해야 되는데 예. 뿌려놓은 씨앗과 같으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죠. 뿌려는 씨앗이요. 대로걷어들이고 그러잖아요. 아 결과가 있다. 그렇죠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잖아요. 예예. 예. 그러니까 인복도 자기 하기의 나름이란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기브앤드테이크식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예. 예. 당신이 주니까 나도 주고 예. 받으니까 예. 나도 준다 예. 이런 사람들 많죠? 예, 보시하고 좀 비슷하게 예, 근데 예. 인간은요 예. 이성보다는 감성이 앞서요 아,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예. 자기 자신을 바꾸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봤어요, 저는 그렇죠, 많죠 예.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 있죠? 나무 예. 말잘안 들어요 저는 아니에요 예, 내가 예.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몰라요 아예 맞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예. 자기 개성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고인물은요 예. 바다를 절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아 그렇죠 중간에서 물이 썩어버리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죠 예 그리고 예. 우리가 이 보살의 마음을 내라고 하잖아보살 마음. 예, 예. 근데 보살 마음을 내기가 참 힘들어요. 이게 왜 그러냐. 예. 수행이 좀 돼야 하고 그렇죠. 인격이 좀 돼야지 예. 맞아요, 보살의 맞아요. 마음을 내는데 이 보살의 마음이라는 게 뭐냐.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예, 예. 약한 사람. 예. 이런 사람 구제해 주는 거예요. 하, 보살 되기 힘들죠. 그리고 좋난나 나쁘나 끌어 안고 베풀어 주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게 계속 우리 불교에서는 자비심이 나오잖아요. 예, 예. 남이 좋은 거 있잖아요. 예. 칭찬해 주고, 남이 슬픈 거 괴로운 것도 있잖아요. 예, 예. 끼어나 줄수 있는 그런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 그래서 후흔히 우리는 인덕을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다고요? 예, 예. 예, 예. 욕심을 버리고요. 예. 얼게 사는 방법이 있어요. 아... 이게 불교에서는 사무량심이라고 해요. 사무량심. 네 가지 광대한 마음이거든요. 네. 이것이 뭐냐면, 자, 비, 희, 사인데요. 예, 자는 베풀 자 자예요. 베풀 자. 산스트리어로는 마리띠리. 예. 또는 빨리어는요 예. 메타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 중생에게 한없이 베푸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와, 이게 예. 참 어렵잖아요? 예, 진짜 어렵죠. 또, 우애하는 마음이 있죠, 서로. 예, 예, 이렇게 예. 생각해 주고, 우애 예. 그리고, 주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주는 마음. 주는 마음. 그리고, 비는, 예. 자비디 슬플 비잖아요? 예, 예. 이게 산스드르나 빨려는 똑같아요. 까르나라고 하는데, 상대방의 슬픔을 이렇게 내가 받아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상대방 슬픈 거 있잖아요. 예, 예. 근데안 받아준단 말이에요. <웃음> 중생의 고통을 없애주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아, 비가. 비가. 예, 그래서 자비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또한 세 번째 희가 기리이거든요 예, 기쁨이. 그게 산스테라나 파리어는 무디타라고 예. 똑같아요. 다른 사람 마음을 예.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아, 당연히.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예. 중생에게 기쁨을 주며 사심이 있죠. 예, 이걸 내지 않는 거래예요. 이게 아... 그리고 예. 네 번째 사가 있거든요. 예. 이게 버릴 사예요. 버릴 사라고요? 아, 버릴 사인데 산스트리오는 예. 우펙사라고 하고요. 예, 빨리어로는 우펙하라고 해요. 이게. 아... 그래서 모든 구애를 버리는 거예요 아... 구하려고 하는 거 있죠 예. 그걸 버리는 마음이에요 아... 그리고 원한 등으로 차별상을 버리고 있잖아요 예예. 평등하고 예. 우정을 갖는 마음이에요 예. 예. 그래서 이 사무량심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 이 사무량심만 있으면 은 정말 인덕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사무량심만 있으면 인덕을 만든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인덕과 인복은요 예. 상대적이에요 아 상대적이라고요? 네. 자신을 돌아보고 있죠 예. 만들면 되는 거예요 아 중요한 거네요 생각을 바꾸면요 예. 훌륭한 인복자가 됩니다 생각을 바꾸면 인덕이, 인덕이 생긴다 예. 인덕이 생기고 인복을 만드는 거예요 아 알았습니다 전생에 예. 그업으로또 받지는 못했으에도 예. 후대, 후생에 예. 내가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스님. 아, 진짜 알 그리고 예. 이렇게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예. 알면은 바로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실천하라고요? 예. 예. 예. 그러면 복이, 인덕이 자기한테 와요. 아, 예. 아, 오늘은 예. 인복이 없는 사람이 예. 어떻게 하면 인복을 쌓고 예. 사랑받는가를 얘기를 아, 말씀드렸습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